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네. 저도 주말을 굉장히 잘 보냈어요. 오, 날씨가 참 좋았어요. 이 뉴욕의 하늘은 간간히 비도 내리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큰 타로 시청자 여러분들 떠나간 연인이 그리워지지 않나요? 음.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라 다음 달이 추석이죠? 달도 꽤 커졌더라고요. 둥근 달을 보니까 더더욱 그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쩔 수 없이 헤어졌거나 헤어짐을 당했거나 어, 너무 그리워. 음, 너무 그리운 너. 다시 돌아올까? 음, 라는 주제로 어, 오늘 이제 타로카드를 어, 찍을 건데요. 우리 이큰 t v 시청자 여러분들 어,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한번 어, 초점을 맞춰서 어느 카드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지 여기서부터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우리 그리운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녀일지 그 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그 사람, 우리가 을이니까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갑이면 기다리겠습니까? 나가지. 어, 나가서 다시 만나줘. 어. 난, 너, 난 너를 원해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그게 안될 수가 있어요 헤어질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자 노래 제가 이렇게 사설이 길어지는 동안 카드 고르신 분 이미 고, 승질 급하신 분은 이미 골랐을 것이고 아, 아직 못 고른 사람 1번이니까 2번이니까 3번이니까 4번이니까 다 똑같으니까 힘들죠 음. 그래도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카드를 한번 집중을 해서 초집중 자. 골라주세요. 카드 고를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다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 1번서부터 리딩을 들어가겠습니다. 첫번 카드 여러분 우리 그리운 그이 그녀 음 많이 그리우시네 첫 번부터 그리움에 몸부림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음. 자 그리움에 몸부림치는 아이고 이상형 이상형이셨어요 음 아, 총체적 난간인 상황에서 음,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분이시네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 카드상으로는 결심이 쓴것 같아요. 그래 이대로 그그 그 사람 아니면 그녀 없이는 못 살겠어 나는 다시 그녀를 만나야겠어 음, 나는 다시 그 일을 만나야겠어 이런 분들 그래서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음자 어디 봅시다 뭐 때문에 우리 이두 분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는지 사무치도록 그리운지 음. 그 저기 말국가에서 보면 은 원령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대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사무치도록 그리워서 그리했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음. 그리움을 받는 대상 진짜 행복하겠어요. 누군가를 그렇게 사무치도록 그리워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음. 어, 아니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왜 헤어지셨어요?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감정을 두고서 음 감정을 고스란히 둔 채로 이 무슨 무슨 일일까요? 감정을 고스란히 둔 채로 헤어지셨네 그것도 아주 갑자기 음 갑자기 떠나신 분이 여러분인가요? 아니면 그분인가요? 암튼 둘중 하나는 갑자기 떠났다. 음. 음, 그래서 지금 혼자 계신 거 맞네. 갑자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지? 왜지? 뭐지? 자, 카드야. 왠지 이유를 알려달고. 알리, 왜 갑자기 떠나야만 했을까? 음, 어디 봅시다. 음, 성급한 결정을 내리셨네요. 음, 왜지? 왜생각하 아, 이런 게 쪼는 몸매가 있어. 바로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오해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잠시 내가 미쳐서? 음. 잠시 뭔가 뭐지? 집에 오류가 생겼나봐요. 집에 오류. 아, 지금 너무 그리워하는데? 어우, 왜 이게 그리워하고 떠났고 막, 어, 잠시 미쳐서 떠났다가 그리워하는데 내용을 안 알려주네? 아, 쉽게 알려주면 또안 되는 건가? 어, 어디 봅시다. 저기, 마, 뭐, 이 헤어진, 헤어진 후에, 어, 둘중 하나는 얘 욕을 무지 먹었던 것 같은데요? 욕 먹을 일이 뭐지? 혹시 잠깐, 음? 유혹에, 유혹에 빠지셨나? 음? 잠시, 잠시 유혹에 빠지셨나? 그, 자, 그 순간의 유혹을 못 참고. 그런 경우 있어요. 왜냐면, 관계가, 이렇게, 이렇게, 처음 이렇게 사귀기 시작할 때는, 뭐지? 한눈팔 짬이 없지. 내가 그 사람, 그녀에게 포커스를 맞출 시간도 부족한데, 보고 있어도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가 지속되면, 이제, 오래 돼가는 관계 경우에는, 일, 아, 이게 속된 말로 볼거다 봤잖아. <웃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응. 손도 잡아봤겠고 키스도 해봤겠고 응. 맛집도 다녀봤겠고 그다음에 꼼냥꼼냥도 해봤겠고 응. 옛날 같으면 물레방앗간을 가서 물레방앗간을 가서 겠지만 요즘은 물레방앗간 대신 좋은 곳이 있잖아요 M자로 시작하는 그곳 응. 그것도 그냥 저기 막 참새가 방앗간 들라들 듯이 갔었겠고 그러다 보니. 응. 모든 게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이벤트가 없으니까. 음, 그것도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벤트는 점점 줄잖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 자세 말하는 거죠. 자세, 응, 이렇게 밤에 뭐꼭 밤에만 가겠습니까? 낮에도 눈 마주치면 갈수 있지. 음, 응. 막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눈만 마주쳐도 응, 방학간을 갔는데. 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앗간을 가도, 그냥, 구석구석, 이렇게 막, 모이를 주워 먹어야 되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먹고 나오고, 눈앞에 있는 것, 즉, 말하자면, 식상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맛집도 갈때 떠갔어. 아, 저번에 거기 갔는데, 아 걔네가 내, 내 입맛이 변한 건가? 질린 건가? 왜 전처럼 맛이 없지? 뭐, 이런 것들. 음. 그, 관계, 에 있어서 모든 분면에서 약간 권태기기를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시들해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상대방 그분은 그 그렇게 바라던 사람을 얻었는데 정말 바랬어. 내가 이 사람하고 커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 내가 그녀랑 커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바래고 바래고 원하고 원해서 된 관계인데 진짜 뭐까 그러니까 진짜 수많은 그냥. 적들을 물리치고서 쟁취를 했어요. 음, 적들을 물리치고 쟁취했는데 이, 순간, 음, 어느 순간 네,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아그아그그 아, 그, 그 얘기 저번에 했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아 거기 저번에 갔었잖아. 아, 방학간에 왜가 지금 나 시간에 몇인데, 전에는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냥 틈만 남은가, 뭐돈 생기면 가고, 그냥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나중에. 아, 나 저기, 저기, 오늘 약속 있어, 친구들하고. 음, 나, 그니까, 너 먼저 들어가. 뭐 쉬고 있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점점. 그래서 순간, 순간, 저기, 뭐야. 선을, 금을 밟았다든지 선을 넘었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순간에 그취기나 어떤 흥에 못 이겨서 그냥 한번 안았을 뿐인데 오해가 생겼다거나 한번 키스 한번 해봤는 건데 그걸로 오해가 생겼다거나 눈돌아갔지, 상대방이 그걸 갖다 알게 된 거지. 음 아니면 은 진짜 어, 외곽에 있는 방학간을갔든지 음. 선발 손한번 잡았다고 이렇게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겠습니까? 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젊을수록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면 그눈 감아주는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요. 왜냐하면 겪어볼 거다 겪어보고 인생에 대해서 아니까 아뭐 그럴 수 있지만 그래 그럴 수 있다. 아 뭐야 뭐야 나도 아 나도 옆집 박 씨랑 저기 막술 마시면서 손손 손 잡았는데 뭐 나도 뭐 요즘에 왕 왕겜 게임 하나요? 왕 게임에서 그냥 황도 오고 갔는데, 막, 아이, 그럴 수 있지, 이러는데, 젊으면 그게 이해가 안 가. 음, 나이가 어릴수록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 사소한 스킨십에도 눈이 돌아갈 수 있다. 음, 그래서 싸우게 되죠. 음. 나이 들어봐. 야, 꼴랑 그거하고 들키고서 저기 막, 저기 막, 죽뻥 맞으니 기분 좋냐? 아, 진짜, 어차피 맞을걸. 조금 더 진하게 놀걸. 막, 이르, 이러, 이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냥, 친근감이 있으면, 야, 다음부터 그러면 죽을 줄 알아. 너 그러면 나도 그런다. 막 이러지만, 나이가 어리면은, 진짜 꼭지 확 돌아요. 음. 나이가 많아도 그럴 수 있어. 사람의 그 캐릭터의 차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해, 오해라기보다는 원인 제공을 했겠지. 음, 원인 제공을 했고, 누군가가 끼어들었다. 음, 접촉사고 났었네요. 이를 어째? 음, 들키질 말던가. 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고한 눈, 저기, 막, 한눈 파는 걸 갖다가, 저기, 막, 옹호하려는 건 아니에요.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 나쁜 거야. 분명히 나쁜 건 나쁜 건데, 음, 들키는 순간 그게 유죄가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닦아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 저기, 막, 내, 내 사람 아닌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제 중에 다른 사람하고 손한번앉아보면 사람 있어요? 여기서 손은 그냥 친구끼리 이런 손이 아니라 어떤, 응? 어? 저기, 모임에 갔어. 회식 자리든 아니면은 무슨 모임 뒤풀이든 이데 가가지고, 응? 공적이지만, 이렇게 무슨 회식이나 어떤 모임의 뒤풀이에서는 사, 사석, 그 그러니까 공석의 연장이지만 사석이잖아요. 응? 응? 공석 아닌 그런 것들. 그런데서 진짜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연자가 옆에 앉아 가지고 술 마시다 보니까 어깨도 치게 되고 가끔 이렇게, 뭐 이렇게 손도 막 이렇게 잡고 이러는데 진짜 그런 적한 번도 없어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음. 있을 수 있어. 내 남자가 내 여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근데 선을 여기서는 선을 약간 밟거나 넘었거나 막 이런 거지 음. 그래서 다툼이 이런 게 아닌가 그래갖고 저기 막 사고를 친 분이 지금 음 어떤 적이냐면 너무 그리워 그러니까 소읽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죠 음.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소중함을 깨달았다. 음, 너무 그립다. 음, 여러분 택시하고 자가용의 차이는 음, 택시는 그래요.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못 타. 어, 나보다 앞에 내가 따따불 흔들면 은 택시는 그 사람한테 가. 그렇지만 자가용은 뭐예요. 내가 먼 거리를 가든 짧은 거리를 가든 항상 내가 갈수 있잖아. 내 거잖아. 내 거를 잃어버린 거야 내 거를 음, 자가용 그거 한번 때문에 아자자자 소리 택시 때문에 자, 자가용을 잃어버린 거야 음. 그걸 갖다 깨달았다 음.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총체적 난국에서 주변에서 그냥 이런 삐리리 개 찾고 소 찾고 니가 응? 이 까나리 액적 같은 땡아 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응? 그래서 막 노이즈도 되게 많고 머리가 되게 복잡해 되게 복잡하고 막 그런데도 하나만 보이는 거지. 너를 원해? 이거지. 음.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음. 이 세븐컵이 지금 제가 정방향으로 왔지만 나올 때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세븐컵의 역방향은 이게 세븐컵의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음, 역방향으로 나면 긍정으로 바뀌어요 이이 음. 이, 이 컵도 이것도 역방향 파이브컵도 역방향으로 나는데 내가 정방향으로 놓습니다 음. 어, 재회가 가능하겠는데요 음, 축하드려요 어, 너무 좋다 어. 둘중한분 사고를 치신 분이 어, 결심하겠어요. 음. 우리 을, 을의 입장인 분, 을의 입장인 분 음. 기다리고 계시는 분 사고를 치고서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음. 저기만 그런데 이 기대가 어그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에서는요 그래요 믿음이란 게 있잖아요.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정과 같이 어 자기야 허니달린 사랑해 이거 어 처음부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음 그걸 감안해야 돼요. 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 진짜 너를 원해 난 너밖에 없어. 그래서 이건 내 마음이잖아. 그 사람이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잖아. 나를 받아줄까 아닐까. 고민되니까 저기 막 이걸 받겠죠. 나를 받아줄지 아닐지. 음. 근데 처음부터 기다렸다는 거, 옳다고나 하고서 나를 반기지는 않는다. 텐겁이 쏟아졌어. 그 옛날에 그꽉 찼던 그 마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이제 기, 기대하고서 다가갔지만 그 마음이 아닐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음, 한번 깨진 도자기는 이어붙여도 그 금이 남죠 음, 그 깨진 자리 그 깨진 자리를 갖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그만한 시간과 공이 들어뭐요그 뭐지? 뭐지? 그거 있잖아요 그 골동품 복, 복원하는 거 그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훼손된 것들 어, 뭐 그림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이 깨어진 관계를 갖다가 다시 전처럼 돌리는 데는 많은 시각과 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아 나도 이렇게 잘났는데 아, 내가 뭐가 이런 마음은 접어야 돼요. 일단 그 사람을 원한다면 그런 중간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여기다 매달리지. 그래, 맞아. 네가 내가 그렇게 원했던 사람은 맞아. 그래도 이거는 너무하잖아. 적당히 받아줘야지. 막 이런 마음이 개중에, 개중에는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엇을 관가한 거냐면은 이 믿음이 한번 깨졌다는 것 같다. 관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그 사람, 그 사람, 그녀에게 다가갈 때에는, 응? 진짜 뼈를 응, 음, 그러한 심정으로 가야 돼. 내 자신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 관계는 원만을, 된다 할지라도 원만할 수는 없다. 음. 근데, 만약에, 진심으로, 나의 과오를 뉘우치고, 그, 깨진 관계를 갖다가 진짜 복원을 시키려면, 음, 복원을 시키기 원하신다면, 그런, 어, 시간과 공을 들여라. 그렇다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음. 밥도 뜸들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작곡일수록더 길어요. 음. 밥을 하나 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 마음이야.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소? 음, 여러분, 그렇지요? 음. 음. 이제 결정의 시기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나오네요. 음. 근데 칼은 빼들었는데, 이게, 이, 이, 이 검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날이 양쪽으로 섰어요. 음. 이 뜻은 무엇이냐. 상대를 베일 수도 있지만, 나도 베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내가 뵐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겠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심사숙고해서 음, 나를 가다듬고 다가갈 때 행복한 결과가 온다 네 1번 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이번에는 정말 결과가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2번 카드 음. 짜잔 2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 어디 봅시다 아이고 짜잔 괜히 했나봐요 이분들은 완전히 끝났나 왜 이러지 음. 아 사랑했던 그시절이 그리웠나본데 몰라요. 카드상으로는 될것 같은데, 어디 뽑아 봅시다. 이것이 되는 카드인지, 안 되는, 아니면 스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인지. 음. 이분은 혹시 이미 고백하셨나요? 다시 만나자고? 음. 굉장히, 뭐지, 뭐지 거기 빠졌어, 거기 빠졌어, 거기가 어디냐, 어, 뉘앙스로 볼땐 좋은 곳은 아니지 그곳이, 어. 뭐 우울증, 어. 그리고 자기 저거 내가 내가 내가 뭐, 어. 그니까 자기 비약에 빠졌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거죠. 남자라면 내가 미친 놈이지, 어, 내가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어쩌자고, 응, 막, 그랬노 막,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헤어지거든. 이거 진짜 이건 갑작스럽게 헤어졌거든요. 음, 응. 다내 탓이야. 어, 내, 내, 내, 내 탓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난 죽어도 싸. 뭐, 이러, 이렇게, 이렇게 막, 자기 그, 비약이 되게 심하다? 아, 죄송합니다 말을 버벅거려서 갑자기 막 수많은 단어들이 머리에서 떠오르는데 그걸 갖다 하나를 하나 내보내려고 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그 단어들이 적합한 단어들이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준비된 대본 없이 하는 거잖아. 준비된 대본 없이 없고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음. 그리고 뭘뭘 뭘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갖다 되게 그냥 집요하게 원해. 너무 간절히 원해.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봅시다. 음. 상대방이 실망을 했나요? 여러분이 실망을 했나요? 음. 근데 예, 예. 이거 이게 여러분이 의의 입장이라면, 응? 음? 상대방, 이, 파 제가 이걸 갖다가 정방향으로 맞춰, 다 맞춰놓은 건데, 어쩌다 보니까 다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그런데, 아 어, 이게 갑자기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하 카드를, 그, 저기, 막 저는 거의 정방향만 보는데, 정방향 카드에서 갑자기 이게 왜 카드가 이렇게 됐을까? 음, 그냥 역, 역으로도 할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으니까 어, 좋으니까 이것도 운명이려니 음. 어, 회복은 된다. 서서히 음. 무엇이 회복될가 그냥 카드가 뒤집혀 나오면 뒤집혀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 음. 올레리오? 올자 음. 카드가 뒤집히면 뒤집힌 대로 음. 이 이것도 뒤집혀네 이럴 수가 어떻게 된 거지? 어. 이거 이것도 운명인가? 이 운명인가요? 돌아오네? 떠나질 못하네요. 여러분이 떠나질 못하는 거야. 상대방 쌍방이 못 떠나는 거야. 이게 쌍방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아이두분뭐 이뭐 때문에 헤어진 거야 이러면? 뭐 때문에 헤어진 거지?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네? 아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셨어요? 날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뭐 이거지? 뭘 인내하고 뭘 견디고 뭘 참아야 했을까? 와우. 이게 뭘까요? 궁금해진대 점점. 지속적으로 뭔가를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봐줘야 됐다. 그게 뭘까? 왜왜 왜 상대방을 되게 힘들게 했나요? 응? 상대방을 힘들게 했어? 혹시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어요? 우울증 같은 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울증 같은 거 있냐고. 음. 어, 그니까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그니까 그 둘이 만났을 때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 이게 아니라 내 캐릭터 자체의 우울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상대방이 견디기가 어려웠었나? 음. 왜냐면 그렇잖아요. 맨날 우울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솔직히 서로 만났을 적에는 되게 좋아서 만났던 거 아니에요. 핑크빛 미래를 꿈꾸면서 만났을 텐데 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도 뭘 걱정하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맨날 일, 맨날 이래 24시간 이래. 설마 24시간씩이야, 그렇겠습니까? 과장을, 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과장을 조금 섞었으니까, 그냥 알아서 감안해서 그냥 절충 이렇게 해서요. 음. 그래. 그러면 그게 상대방이 그렇잖아요. 이 감정도 전염이, 전염돼요. 앞에서 사람들이 막즐거워고 행복해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행복해도 내 마음이 흐뭇하잖아. 근데,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슬퍼하고 막 이러면은 나도 슬프고 우울해요. 우리가 드라마 보고 울고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이 전달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의 그 우울한 그 캐릭터가 응? 나의 그 나만의 외로움, 나만의 고동, 나만의 번뇌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해져가지고 이게 어, 그림자 살인 같은 거지. 어. 그게 마음에 마음을 뭔가 하나 짓누르고 있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그 채팅 많이 해요? 아, 뭐, 아니면은 뭐, 지금 그 상대방의 근황을 갖다가 인터넷 상에서 지금 계속, 그니까, 다가가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땡땡아 어, 파랑새야 어, 파랑새야 내가 내, 내가 내내 성격을 너도 알잖아 내가 이거 잘 못해 그치 내가 고쳐볼게 이렇게 탁 말해야 되는데 그말 자체도 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자기 캐릭터대로 그냥 인터넷 속에서 해짓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내 파랑새 의 발자취를 따라서 딱 앞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음, 나, 내지르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그냥 걸려 있는 거지. 음, 갖고는 쉽고, 가지 내가 그 성격상 음, 확 끌어당길 수도 없고 한 그런 게 있어요. 음, 이분은 이분들은 아직 회복을 못했네. 아니 회복 중일 수도 있고 관계가 그리고 만약에 이, 이게 이제 집 식구들이나 이게 다 아는 관계였다면 음, 이게 다 아는 관계였다면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음,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 같은 그룹에 있다가 아니면 같은 어떤 모임 우리 요즘에는 모임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뭐그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무슨 무슨 뭐 애완견 뭐 애완견 동호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은뭐 자전거 산악회 이런 것을 회사라면은 뭐 회사 동료 아니면 뭐 동아리면 동아리 서클 뭐 이런 거다 있을 거요 그런 모임 말하는 거예 그런 모임에서 어, 말이 많아. 음, 아, 그렇잖아요. 우리, 우리, 우리의 그, 민족의 정이, 말 많은 거. 음. 때로는 도움도 많이 되지만, 어쩔 때는 진짜 짜증날 때 많아요. 음, 짜증날 때 많지. 적당히 챙겨내야지. 야, 숟가락, 젓가락까지 챙겨나는 게 허다한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근데 계속 어리석게 행동하시는 죄송해요. 나온대로 계속 어리석게 행동하는 건 아닌가 몰라요. 너무 어. 일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 몰라. 사람의 감정은 일차원적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이 관계를 너무 일차원적으로 보시면 안 돼.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낮은 거 아닌가? 음, 그런 걸로 나오는데요. 낮이고 있다. 그러면 자 이제 감정은 그렇고 어떻게 다시 다가갈 것인가? 음, 다시 여기 펜타클 두개 나왔네. 다시 시작하나 본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생각보다 응? 생각보다 그 상대방 분이 더 흔쾌하게 받아줄 수도 있어요. 나는 진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 고민을 진짜 밤을 갖다 숱한 밤을 새면서 고민을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할까? 막 상상을 하잖아. 안 돼! 꺼져! 철썩가고 뭐. 웃기고 있네, 물 팍! 하고,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많이 했을 텐데, 자기는 진짜, 막, 막, 가슴이 막, 쪼, 쪼려서 딱 갔는데, 생각보다 흔쾌하게 상대방 분께서 받아주지 않을까. 음. 그래서, 어. 다시,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 맞아. 음.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또 나와요. <웃음> 여러분의 그 우유부단함, 음? 감정에 지배되는, 음.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그걸 갖다가 극복을 해, 그 산을 넘어야 돼. 음. 이거는 이 연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내 내 캐릭터상으로서 오는 문제인 거지. 내 이러한 그 진짜 널뛰는 감정 업앤 다운이 그러니까 업앤 다운이 시겨서막막 막 성격이 막 지랄 같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침체, 자기 침체나 자기 그 뭐지? 그뭐 잠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만스러워서 잠수 타는 게 아니야. 내 문제로 내가 잠수를 타는데 그게 그그그그 그, 그, 그 힘든과 그것이 상대방한테 다 전해지는 게 이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 그리움으로 다시 만났다가 똑같은 문제로 또 헤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잖아. 연애하다 보면은요 물론 헤어질 수도 있지만 평생 같이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맨날 너의 외로움 속에 걸핏하면 나를 두고 잠수를 타는데 네 외로움 그러니까 네 고민과 네 번뇌 108번뇌 혼자 혼자 떠안고 있는 거지. 네 108번뇌 때문에 잠수를 타면서 그걸 갖다가 상대방이 다고수란히 짊어져야 되는 거야. 이럴 때 결혼을 했어. 애가 나. 그럼 처음에는 예, 아내 하나였지만 처음에는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예, 남자라는 그걸 갖다 가정 여자일 수도 있어 음. 처음엔 남편 하나야 남편 하나, 어, 아내 하나 그지만 애가 생겨봐 그럼 애는 무슨 죄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을 뛰어넘었을 때 비로소 상대방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요. 이 이걸 뛰어넘어야 내가 행복 그니까 말을 바꾸면 내가 행복해야 상대방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해피 바이러스잖아. 그쵸? 음. 근본적인 걸 갖다가 개선시키도록 노력하라 그러면은 다시 전처럼 두 분은 사랑할 수 있다. 음. 다가가면 흔쾌히 받아줄 확률이 높고. 여러분은 어, 여러분들의 만족한 음, 결과를 얻을 것이다. 카드는 이렇게 알려주네요. 자, 너무 그 답이 긍정적으로 예스가 나왔다고 해서 오케이 하지 마시고 요거 항상 기억하세요. 음, 내 캐릭터를 바꾸라. 음, 그러면은 모든 게 편안해진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2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3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1번 2번이 다 재해가 가능하다고 나와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자 우리 3번 카드에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음, 오. 아주 좋네요. 어디 봅시다. 진짜 좋네요. 어, 1, 2, 3번다 좋은 거. 액면상은 그래, 액면상은. 음. 아, 아침이라 커피 한모 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음. 이게 혼자서 떠들다 보니까, 이게 대화라는 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혼자서 떠들다 보니까, 예, 목이 좀 아파요. 음. 자 일단은 왜 뭔가 뭐에 지쳤는지 이게 지쳤다는 전형적으로 지쳤다는 카드가 나오죠 이 지친 게 기다림에 지친 건지 아니면 관계에서 지쳐서 돌아서는 것인지 어디 봅시다 음. 이 상대방 분께서 굉장히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셨나 봐 음, 사랑이 넘치신 분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 너무 넘쳐도 헤어질 수 있어. 왜, 왜, 사랑이 넘, 상대방의 사랑이 그렇게 넘친데 왜 헤어져? 다섯 글자. 복에 겨워서, 어, 아, 복 겨워서, 응, 복인 줄도 모르고. 뭔가 계산착오가 있었네. 그러니까, 그니까 지쳤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 더이상 아 뭐야 너무 음 걔는 착해 너무 착하고 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고 다 좋아. 근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일까요? 아니야 걔안 착해요. 걔 술도 잘 마셔. 막, 이러는 분은 있을 수, 있어요. 아, 요즘에 술못 마시는 사람 있나요? 근데 타고나,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못 마시는 사람은 있어도, 어, 성인 돼서 요즘에 술 문화가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어디 가도 다술간 거야. 소주의 종류가 얼마예요? 막걸리의 종류가 얼마고, 맥주의 종류가 얼마고. 많이 마시니까 그렇지. 근데 사람이 좋을 때는, 아, 그술잘 마시는 것도 너무 멋있어. 근데, 이게 한번 싫어지면, 한 모금만 마셔도 꼴배기 싫은 거지. 음. 암튼 <웃음> 만사가 귀찮아지니까 별 별게 다 싫어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감정이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래 이 떠나올 때는 그래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 얼마 얼마만큼 물들어 있나? 어내내 내 생활에 얼마만큼 이 사람이 스며들어 있는지 몰라. 근데 떠나가 보면 아. 그 사람의 그 향기가 그냥 곳곳에서 묻어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딴 사람을 만나보면 어떡해요? 어, 걔는 그때 이랬는데 어, 어 걔는 이해하시면 하나 음, 가비였지. 나를 항상 따뜻하게 품어줬어. 뭐 이런 것들. 이게 서록서록 생각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경솔한 거지. 음. 그래서 떠나갔어 음, 떠나갔어요 이건 이제 예, 떠나갔어 이거 묻고 이거 근데 이거 뭐 떠나갔는데 이게 완전히 뭐 무너진 것들 잠깐 더뽑아고시다 완전히 헤어진 건지 아니면 지금 맘이 뜬 건지 그러니까 헤어지진 않았는데 전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떠나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완전히 떠나간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음, 아직까지는 카드에서 알려주질 않아 아니면 같이 가고 싶었는데 마음이 갑자기 사그라들었다는지 뭐 이런 상처를 누군가는 상처를 씨게 받았네요 누군가는 상처를 씨게 받았어 그게 여성분인 것 같아요 우리 파랑새 분들 을 여기서는 을이 여성분인 것 같네 이게 그 너무 경솔했다라고 봐요. 음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니까 호강에 겨서 요강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싼 거지. 혹시 이분이 욕했나요? 욕도 했을 것 같은데. 아이 씨땡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지. 너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이 분들은 가만 보니까 그 저기 막 그런 것도 있어. 음 혹시 이제 가족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부모 형제들이 이 관계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족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 딸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애들의 마음을 아프겠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카드를 있는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어, 저기 뭐지 어, 완전히 헤어졌다고는 아직 카드상으로는 안 나와요 어, 안 나오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 그 아직 ING 어, ING 덧뽑아 보다 뭐 무너지. 지금 여기서는 이유가 나와야 돼. 덧뽑았는데 무너지는 카드 나오면은 INJ에서 엔딩이 되는 거거든. 음, 헤어진 것 같지만 헤어진 거 아닌 헤어짐 어떤 딱뭐 어, 그래 꺼져 뭐 어, 끝이야 이, 이렇게 해놓고서 뭐 그게 아니라 뭐 흐지부지 흐지부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게 아닌가. 음 완전히 떠나가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 관계가 지속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왜 그리워하냐. 개 음. 중에는 임신하신 분도 있고, 개 음. 중에는 그래요. 개 중에는. 아니면 동거? 음. 왜냐면 연인들 사이는 그럴 수 있어. 연인들 사이는 이렇게 한번 헤어지면 딱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동거나, 그, 결혼에, 그 결혼에 준하는 거지. 결혼이나 결혼에 준하는 관계였다면, 또 끊기는 힘들어요. 음. 왜, 왜냐면,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만나는 거하고, 한 공간에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거든. 왜냐면은, 하 나, 몇, 한두 달 나갔다가도 다시 겨드로와갈 곳이 없거든. 갈 곳이 없거든. 지나가 집 봐. 지나가면 집 고생이지. 어, 어떤 사람이 받아주겠냐고요. 진 나온 사람은. 잠깐 놀기는 편해도 그게 쉽지가 않거든. 음. 그리고 만약에 연인 사이였다 해도 그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대체적으로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한두 번은 돌아와. 음. 돌아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음소고가 음. 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똑바나 지지 않아. 이 남녀 간의 문제는 그 수학이 아니야. 답이 답이 없어. 답이 없다. 응. 답이 없다. 응. 정답은 있을 수가 없어. 응. 반복된다. 응. 계속 반복되어 왔던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련이 그렇잖아. 아깝잖아. 이렇게 좋은 사람은 어디 가서 만나.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베풀어주는데 많이, 이, 그, 이 이, 저기, 막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많이 해주지 않았어요? 그게 물질적이든 마음적으로든, 음. 그냥 알아서 탁, 탁 해줬을까? 그게 문제야, 그게. 알아서 탁, 탁. 음, 좀 쫄르고 얘가 나한테 이걸 좀 해줄까 말까? 이런 그 쪼임이 있어야 돼. 음, 우리 카드 놓을 때도 쪼이잖아요. 그 쪼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쪼이는 맛이 없는 거야. 그냥 너 뭐든지 알아서 탁, 탁 내주니까. 진짜 복에 겨워서 어, 요강에 똥싼 거지 근데 여러분들의 그 편안함이 너무 유스트가 돼서 그게 귀한 줄 몰랐다가 밖에 나가보니까 이게 귀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야이 사람이 이걸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걸 좋다 그래야 돼? 말아야 돼? 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거든 이기적이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 여러분이 열을 주면 뭐 한두 개 쏘거나, 열을, 열을 줘. 아니에요, 열, 열번다 줬어요. 근데 열번다 줘도 뭘. 차이가 나잖아. 여러분은 좋은 것만 좋는데이 사람은 아니야. 자기가 안 쓰는 거. 남아 도는 거. 버리, 어, 저기, 막, 버리기는 아까, 아까운데 내가 쓰지 않아. 아 그러면 인심, 인심 차원에서 주고, 뭐, 이런 거지. 근데 웃긴 게뭔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우리 그 사람 돈도 잘, 어, 잘 쓰지. 쓸땐잘 써. 근데 지름신이 지한테만 발동을 해. 딴 사람한테 지름신, 여러분들한테 지름신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안 주잖아. 주기가 좋겠지. 근데 여러분이 준것 같은, 같은 사이즈야 아니지. 마음을 줘도 여러분이 더 줬고, 베풀어줘도 여러분이 더 줬을 텐데. 착하잖아. 그렇게 모질지가 못하다고요, 이분은. 음. 이, 우리, 여, 이 파랑새 분들 모질지 못해. 다정, 다정도 병이라. 다정도 병인 거야. 근데 요즘은 좀 덜한 거 같네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막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요즘엔 좀 덜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가? 그 있잖아요. 어 저기 막 내가 갖기는 싫고 또남주기는 싫어. 근데 얘가 딱 보니까 오 뭐야 이거? 낌새가 떠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안달이 났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 꺼에 집착하는 게 있어요. 음,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대다, 대안 대 음, 어, 대안이 있으면 이 사람은 가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못 가. 다른 대안이 없잖아. 여러분은 보험인데 아, 죄송해요. 너무 현실적으로 말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보험이야. 근데 왜 가겠습니까? 더 좋은 보험이 나오지 않는 상에는 못 가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말에 차이가 있어. 못 가. 갈 수가 없어. 음. 여러분 진짜 이 사람하고 재회를 원해요? 음. 결론은 된다. 결론은 된다 음, 결론은 되고 재해가능하다 음, 재해는 가능하다 음, 재해는 가능하다. 가능하다까지만 할까 조금 더 나갈까 쟤는 가능하지만요. 이 사람 버릇은 못 고쳐요. 음 아마 여러분들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다른 대안을 찾을 거야. 언제든지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이 사람은 가구도 남을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 어, 굉장히 세속적이거든두 글자로 된장. 음. 근데 뭐 된장이어도 제대로 된거뭐 하나 걸치면서 된장이 아니야. 어, 쪼잔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어, 쪼잔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어, 자기 나름대로의 된장인 거지. 어. 일단은 되기는 돼요. 음, 되기는 되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실망한 부분이 적지 않아서, 음, 이 사람이 제멋대로, 제멋대로, 제 멋대로거든. 제 멋대로, 그재잖아대 저기, 막, 자기가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 계속, 계속 여러분들을 마, 만나면서도, 음, 여러분들의 그 편안함과 그런 것들이 좋으면서도, 항상 마음속으로는 딴 길을 찾아왔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모든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가 이러니까 안돼 오늘은 못 만나 내가 시간이 되니까 만나자 다 나야 다나 여러분이 다 따라줬을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 된다 알고서 제외를 하셔라 게 미래가 음, 여러분도 알고는 계시네요 일단은 돼요 원하면 원하면 되는데 음. 어, 여러분도 들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포에버 갈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도 들 알고 있을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거든 자신 없잖아요 이 사람을 잡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두 개가 되겠구나. 두 개, 두 개. 음.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외모를 갖고라. 음. 나 이쁜데요? 더 이뻐져야지. 음. 그러니까 미친 거지. 이 사람의 욕심을 채우려면 계속 끊임없이 외모를 갖고야 돼요. 음. 안 그러면 이 사람은 떠나. 그리고 돈도 많아야 돼. 이런 무슨 야 네가 벌 생각을 해. 어 죄송합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를 갖다가 케어해줄 생각을 안 하고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을 생각만 하고 앉아 있냐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아니요 알아요 뭐 대단하게 피 빨아먹는 것도 아니야 잘잘잘 잘, 잘, 잘, 잘잖아 잘잖아 사람이 음. 아니 저기 막 아니에요 남성적 마. 물론 그래요 남성적인 분도 있어 남성적인 분도 있어 그렇게 잘났는 그 그렇게 남성적인 멋진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요. 이런 결과가 있다면은 어? 뭔가 부정적인 게 있다는 거 너무 그 사람을 갖다가 어? 감싸 주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그 바라봐 주고 알아주는 사람한테 음, 아, 아 바라봐 주고 알아주는 사람하고 사랑을 해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중독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들여졌다 그래야 되나? 응, 음, 그런 것에? 맨날, 그러니까, 나니까 너 만나준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주제 파악도 못 하고. 아니, 그렇소? 물어보는 것이요, 음. 자, 3번 카드 리딩. 제, 저기, 마, 제가 이렇게 답, 혼낸 거는, 개 중에, 응, 어, 답, 개 중에, 그렇게, 그, 중독된 분들한테 한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이 다그 사람들에게 중독됐다가 하지 않고 진짜 심각한 경우 내 여자를 갖다가 너무 뭐랄까요음 그거지. 어 너무 뭐지? 그거 뭐지? 업, 없이 여기는. 음. 받은 게 이렇게 태산인데도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내내 내 사람을 갖다가 없이 여기는 분들한테 제가 일침을 가한 거예요. 음, 그니까 보는 모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어, 일단 재는 가능하고요. 음, 그렇고 어, 뭐 옛날에 만나던 대로 그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옛날에 어,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카드 상에는. 음, 계속 여러분들이 의 입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음, 경중은 다르더라도 경중은 다르더라도 자 여러분 이 관계를 갖다가 오래 유지하는 키워드는 계속 끊임없는 발전을 해야 된다. 음, 발전의 발전의 페달이 슬로우해지면 이 사람의 마음은 떠나간다. 음, 이거예요. 자 3번 카드를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음. 좋아요 구독 꾸 잊지 마시고 자 4번 카드 마지막이죠 아 이게 제가 아침에 아, 내 배가 이상이 있나 요즘에 제가 이제 인삼을 먹거든요 홍삼 홍삼 음, 홍삼을 먹는데 옛날에 그렇게 안먹어 가지고 영양실조까지 걸리어근는데 홍삼 먹고서 입맛이 너무 돌아요 나 이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날까봐 아침에 바나나 두개를 먹었는데도 하면서 계속 꼬르륵거려 그러니까 제가 이 4번 카드 하면서 제가 커피를 계속 마실거예요 마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어쩔 수 없어 약발이 돌긴 도나봐요 자, <웃음> 4번 카드. 끝난, 이분은 끝나신 분들이 많네? 음, 끝난 거 맞고. 아니, 왜 마음이 이런데 왜 끝났지? 이게,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카드가 좋은 점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이렇게 다 나와요. 음. 이 우에서는 이렇게 컵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 축배, 축배 컵을 들고 있는데 여 우선 컵에 이렇게 물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렇게 온화하게 컵을 이렇게 착,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서 봐요. 얼굴 봐. 음. 이 데스카드도 그래요. 역으로 했네. 여기서는 모내를 끝났는데 태양이 떠오르지만, 여기 뭐야 아무것도 쌍 막하잖아요. 음, 자 어디 봅시다. 보조카드를 후딱 뽑아야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내가 해소해줘야 되니까. 아, 그치? 단정 짓긴 어려워요. 단정 짓긴 어려운데, 이거는 바람, 바람, 바람이네. 음. 그대 이름 바람, 바람, 바람. 음. 바람, 바람, 바람. 아이고, 씨. 맞나요? 뭐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바람이 아니면, 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놀았다? 음, 음뭐 그런 거지. 뭐, 템프로? 음, 템프로, 템프로. 몰라, 요즘엔 템프로 말고 뭐, 또, 딴 것도 있대요. 음, TV를 잘, 그런 것을잘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상이 뭐몇 프로, 뭐 1%인가 2%만 가는 그런 것도 있다던데? 음. 그런, 그런 바람이 잘 부는 곳에 가서 노는 걸즐겼다든가뭐 이런 거지, 뭐. 음, 바람이 잘 통하는 음, 맞아 음, 그거야 바람을 피웠다던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즐겼다던가 음,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왜 기다려 왜왜왜 왜, 왜 기다리는 건데 용서해 주신 생각 이 사람은 상습적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성향이 그런 걸 좋아해요. 음. 그니까, 그니까, 양은 냄비? 뭐 같은? 금세, 그, 그, 호기심을 느꼈다가도 금세 시들어지나? 이거 봐. 금세 들었다가 바로 버리잖아. 이거 되게 잘하는 거지. 응. 음. 그니까, 그, 애들, 그니까, 외관상은 되게 젠틀하고 멋있어. 음, 되게 여유있고, 응. 음. 그니까, 뭐지? 얼굴은 그 사람 아, 말 더듬는 거 봐라.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어. 이 제가 승질이 급해서 그래. 승질이 급해서 이 많은 말들을 쏟아내려니까 이게 단어가 하나씩 나는데 그냥 백 개가 한꺼번에 쏟아지려고 하니까 이게 이게 이게 자꾸 말을 더듬는 거예요. 음. 죄송합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 겉, 겉으로는 되게 온하고 자상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해줄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이는 직업도 괜찮을걸요. 음. 직업이 괜찮지 않다 해도 자기가 그렇게 피하를 해. 음. 체면을 중시하게 보이는 걸 되게 중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큼은 뭐 음. 1%야. 자, 자기 능력의 능력의 이상의 것을 갖다가 보이는 것에 쓸 수도 있다. 음. 자 그래요. 아까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음. 짜릿한 거 좋아하고 음. 뭔가 흥분되는 거 좋아하고. 음. 그래서 이 관계가 끝나지 않나 심한 경우는 약도 할수 있겠는데 음. 진짜로. 음. 어머 설마 그럴까? 아,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 뭐 24시간 쫓아다닐, 쫓아다닐 수 있어요? 음, 못하지. 못해. 그걸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밤의 세계를 다 한다고 말하지 마소. 음. 어디 봅시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기만 너무 짠돌이어서 놀고 싶어서 이런데 가서 못 놀아. 근데 얘는 짠돌이 아니에요. 기분파. 음. 여러분들한테 선물할 때도 기분 봐서 자기가 기분 좋으면 팍팍 쓰지. 음, 감정에 의해서 쓰는 거거든. 계획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쓸때잘 써야. 막 그런데 가면 막티 팍팍 뿌릴 거야. 음, 카드 결제가 카드 뭐 카드다 이래 막. 난리 날거막 현금 뿌리고 현금 안 되면 카드 뿌리고 막 이럴 거야 심한 경우 심한 경우 음. 심한 경우 아니면 이제 아이 너무 돌을 넘었지만 a n y anyway, w a y 이분은 어, 저기막 계획적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감정에 따라 돈을 쓰고 그 기분이 업앤 그러니까 다운이 심해요. 음. 여러분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될지 몰랐을 수도 있어. 어느 날은 기분이 되게 좋다고, 어느 날 기분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막 어, 오빠가 어, 아니 우리 그이가 어, 오늘 기분 좋았으니까 음, 오늘 이거, 이거 입고 나가야지 그랬더니 막딱 보자마자 야너 그 꼬라지가 그게 뭐야 이랬을 수도 있지. 음. 오늘, 오늘 보니까 어제는 그렇게 좋았는데 오늘이 기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느, 감, 어, 어느 장단에 맞춰 춤 춰야 될지 몰랐을 거다. 음. 음, 맞아요. 지맘음대로야 엿장수 마음대로야. 그래서 이게 음, 헤어짐에 이 데스에 음, 이 데스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널뛰는 감정, 음, 대책 없는 소비, 음, 대책 없는 소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여러분들은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요 매력이 있어요. 음. 말은 이렇게,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매력이 있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뭔가가 있거든. 사람은 홀릴 줄 안다니까 인기도 많을 거야 이런 사람들 보면 생긴 거를 떠나서 왜냐하면 그거를 갖다 이렇게 잘 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간간 이분들 여자분한테 저거 할걸 음. 비록 이게 완전 완전히 헤어졌다 하더라도 어이 이 사람 성격에는 뭐 기분 좋으면 야 뭐하냐 음서나 밥먹자 하고서 또 근사한 데 가서 뭐 할걸 헤어진 관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등하지 이 지금. 바람에 났거나 아니면 바람에 잘 통하는 곳에서 놀았는데 이 여러분들이 갈등한다는 건이 사람이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음, 매력 있지. 이 정도면 은 여러분들이 갈등할 만해요. 갈등할 만해. 얘, 이 사람 뭐하고 있어요? 눈 가리고 있잖아. 결정을 해야 돼. 눈 가리고 무슨 결정을 합니까? 눈 가리고. 눈을 똑바로 떠도 결정할 때 실수가 있는데. 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만나지 뭐해. 야, 암만 눈 가리고 거서뭐 저기 뭐 뭐해. 이 사람 한마디에 와르는데. 여러분 이 사람 거절 못해요. 저기 마, 이 사람 저기 마, 진짜 속된 말로. 밤일도 굉장히 로맨틱할걸? 여, 여자, 여자가 뭐 하면 좋아하는지 다 알아. 남자의 경우는, 남자, 여자의 경우는, 이제 남자라면, 여자가 뭐 하는, 뭐 하면 좋아하는지 다 알고, 여자라면 남자가 어떻게 하면 좋아할지 다 알아. 바삭하게 깨고 있어.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응.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이 사람한테 있어요. 그게 뭘까? 응. 그게 뭘까? 응. 자 다시 시작하네 음, 축하해드려야 되는 건가 음. 근데 이거는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은 어느정도 다 식었어요 음, 다 식었어 다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는 이유가 뭘까 다시 만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더 중요한데 왜 다시 만나려고 하는지 마음은 이미 자빠졌잖아. 음. 엎어졌어요. 마음은.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 음. 이미 이 관계는 끝났어. 라는 걸 알아. 그런데도 만나고 싶어해. 끝났어요. 음. 그런데도 만나고 싶어해. 이미 만날 사람도 있겠고 곧 만날 사람도 있겠고 음.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뭐 노력을 안할 거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지 갈등 왜냐면이 사람이 계속 어, 다가노 오려고 할 거예요 다가노 와 음. 근데 왜 나는 답은 나왔어. 둘, 그거예요. 본인이 세컨드이거나 상대방의 세컨드이거나 어, 이거 죄송해요. 이거 안 되는데. 어, 취소. 취소, 취소. 취소부터는 꼭. 어, 심한 경우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음. 이 사람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놀아도 그걸 갖다가 인정해준다. 인정해준다면 이 관계는 갈수 있어요. 음. 그리고 다시 만나게 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놓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을 주는 달콤함이 굉장해요. 음.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눈을 가린 거야. 그냥 눈 감아주는 것 같아. 이 사람을. 어, 이거 굉장히 굉장히 1구금인데 음.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음. 저도 저기 막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런 소문도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음. 가정이 있거나. 음. 아니면 약속 어 결혼을 약속할 사람이 있거나. 음. 아니면 본인이 겨, 가정이 있거나 결혼을 약속할 사람이 있거나. 어.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이 이 관계가 놓기가 어렵다. 놓아야 되는 관계인 줄 아는데도 놓을 수가 없다. 아, 이거 진짜 죄송한데. 음. 단은 아니에요. 음, 단은 아니야. 그러니까 한 80% 아니한 70%는 이 사람의 이런 것들이 싫은 거지. 어, 음, 이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렇게 그러니까 어 나한테만 줄수 없는 감정이 싫어서, 어, 헤어지려고 하는 건데, 미련이 계속 남는 것이고, 어, 중독된 것이지, 그, 이 사람의. 그리고 한, 20%는, 어, 20%는, 어, 저거죠, 음, 본인, 어, 어, 본인이 세컨드거나, 어, 아니면, 또, 그리고 거기도 10%는, 어, 본인이 세컨드를 둔 거거나,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같이 할수 없는 거지. 음. 같이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난 이미 가정이 있거든. 아니면 난 이미 약속한 사람이 있거든. 이런 거죠. 상대방이 가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약속한 사람이 있거나. 음. 카드가 이렇게 나와서 어떡합니까? 욕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봐. 재미로 재미로. 어, 여러분들이 70%라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세상에 막장 많아요. 막장 많아. 그리고 또, 요런, 요런 막장이 있으니까, 어머, 쟤네들은, 어머, 그런 사람도 있네? 라는 그런 재미? 음, 그런 재미로 봐요. 음. 그런 거지, 뭐. 너무, 이, 이 세상에는 수, 진짜, 사, 인구가 얼만데? 거기 이게 막장 축에라도 끼겠습니까? 음. 음, 저기 봐. 만수르의 부인이 몇인 줄 아십니까 그런 거지 근데 욕해 만수르 부인이 그렇게 많다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부러워하지 세상은 그런 거야 세상은 그러니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그걸 또 이해를 해체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옹호하는 자는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자기 그 그러니까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어? 용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것들이 하, 정, 정당화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음. 내 사고가 그렇다 나는 그런 사고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한 사람 한, 한 여자 한 남자입니다 음.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 그렇게 들어본 세상이다 들어본 세상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지 자 그럼 4번 카드 여러분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응응 음, 음. 자, anyway, 음. <웃음> 내가 4번 카드 하면서 많이 버벅거렸죠. <웃음> 좀 놀래, 깜짝 놀랬거든. 음, 놀래고, 그랬, 그랬어요. 음, 생각하지 못한 그 리딩이 나와서 저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음. 자, 저기, 마, 여러분들, 재해 가능하고요. 재해는 음, 가능하지만, 이 사람이 워낙 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성향을 갖다가 본인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음. 이제, 가, 가, 계속 가고 싶다면, 그냥 이걸 갖다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 이 사람이, 어, 또 그, 이 사람이 주는 매력도 크잖아. 매력이 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해줄 때는 해주잖아. 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같이 가야 되고, 만약에 나는 싫다. 어, 이 사람들이, 이런, 이, 이, 이 사람이 이런 데 가서 노는 거 싫다. 뭐, 어, 진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싫다. 응. 음. 저기, 막꼭 그런 관계가, 라는 법이, 세관경을 끼고 보지 맙시다. 꼭 그런 관계가 아닐 수도 있잖아. 요 이런 데 가서 노는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응. 음. 음. 저기, 막 근데, 이, 이걸 뭐,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이, 요 이, 데스로 가는 거고.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이거 태양, 태양을 보고 가는 거고. 음, 그리고 나머지 막장이신 분들은 알아서 뭐 그냥 도움이 답답하니까 본 거겠죠. 음, 답답하니까 본 거겠죠. 답이 없으니까 음. 답이 없는 경우들 많습니다. 인생에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무자라서지 똑똑되는 건 아니에요. 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누구라도 음, 그런 환경에 처할 수는 있다. 음, 그렇지만 그, 그거죠. 그 자기의 그 사상이 얼마의 견, 견고한가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어, 쳐내는 사람이 있고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차이지. 차이에요. 음, 그래도 남이 꼽았음. 될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좋죠. 내 꽃밭 망가지는 게 싫으면 상대방의 꽃밭도 존중해 줍시다 우리 자, 이, 이 지금 이 말은 그 천명 중에 하나 2천명 중에 하나 있을 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 내 꽃밭이 망가지는 것이 싫으면 남의 꽃밭도 존중해 줘라 음,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꽃밭을 가꾸는 동안 시간과 공과 정성이 들었겠습니까 음. 남의 눈에서 눈물 내는 일은 없도록 그리고 그 외의 경우 여러분들이 음, 이 사람의 그이 사람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가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쟤는 가능하다 음. 4번 카드 여러분 리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여러분 안녕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우리